뭐다. <목소리를> 이번창크레이이 이번 창짤. <프레이 목소리를> 이번 저 어, 뭐야 전 보고. 요 나? 네. 방 해결해 아, 멈췄다. 제발. 네. 괜찮해. 됩니다. 살아 있나? 엘바빙왔다 하다 빙었다. 옆 조심. 잡았고. 여기... 한 거리도 잡았다. 오우, 클럽했어요. 아, 나 빙. 잡았다, 반저 반시화. 영도 반자 가? 아닌데. 딱지래짝퉁 갔다. 아, 하셨습니다. 아, 아, 아. 지금도 있나? 어. 어 아, 아니, 응, 시한때 잠깐 있었어요. 지금은 괜찮. 셔터 잡고 왔다 옆쪽이. 야, 야, 야. 여기 다셔기가 안시켜 야. 오네버. 이거 저 다시. 개고. 다시 아, 와. 와 반샷 드럼 아니 이거 아 뭐하노 반 있었다 드럼 어. 이거못 잡았어요 어. 어? 나? 어? 어? 어? 어, 숨겨 어. 숨겨 어. 숨겨. <웃음> 어? 어? 보이자상걸바 개미빨 많다. 또 옆뛰겠는데, 이거? 네. 개구수네요? 옆조심. 상거리도 조용하더라. 상거리 오케이 상거리 갑니다. 상거리 확정. 으이. 꼬레이. 와, 그렇지. 어 백호형이 나가니까 한결 써라고만. 그렇지. 옆등거 없다. 개미빨많은 또 띠겠는디 또띠 어? 나핑 찍힌거 없었어요 일창삐하나? 네. 개구이탈 네 창문하나? 창문하나? 안맞았다 뭐야 왜 없어 아들어온다 대박 핀들어온다 해봐. 야야 아 뭐야 어우 아, 뭐? 중불치... 손에 이제 카빈 떨어졌다 순중할게 퀄 아니 게걸 아니 아니 끌어치게 할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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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돼지 고기는 뭐야? 어노빈 이젠. 빈 맞죠? 어저아 이제 상드방가가지고스나아니시 된다 그 사람 아이가김상아이가아닌가모니겠네아니 그, 그 별... 근데 도가잖아 옆뒷다, 옆, 옆, 옆. 라이로옆 뛰었어요, 네. 딸. 오라시 반. 옆. 옆 반. 네. 확인. 개이팔 났다. 이 사람만 보면 안 봐. 다이다힘차 잡기 없형 잡기 몰리 되잖아요 응 음, 잡기 없어 잡기 자가 하나 하나 더 누구야? 오리파인데? 아군이 다 해서 근데 우리 수비수나 네 명이구나. 와 맞네. 비밀빨 <웃음> 옆에 다 자가 자가. 차타 빙또 왔는데? 뭐야, 빙이네? 아, 있었나? 저형 빙이구나. 잡았다. 하나 더 있다, 상가에. 큰통 광고 조심해봐. 나 개미 보고 있다. 봐주고 있다. 안 보이는데 숨었나? 어데로 갔나? 다시 하나, 들어간다. 쿤통 쿤통 돌격이에요. 쿤통, 콘솔대. 오. 아 근데 살짝 이제 살짝 고난과 역경이 살짝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 너무 또 행복서포는 성장이안 좋아요. 오 고난이 생겼다. 역시 옆 조심 옆 뛰었다 오란시 옆큰 통도 밀렸네 나 옆에 삥두 개, 아 누구야 어? 잠깐만 요, 요. 짱 들었다 야이거 창문도 있었나? 옆아아 아, 아 타이밍 하습니다 네, 네, 네, 네. 홀리 어, 요새 분들은 그게 거침없어. 큰설을 생각을 안 해. 맞지? 작스나가라면 아... 바로 나, 나 같은 큰설이지 반시 오신. 작업이 다이나믹한데? 크동할까? 어, 이 형도 왔다. 그것도 배안 나. 아니, 좋아, 좋아. 안 좋은데요? 매지핑두개칠게요이 하나 핑두 개. 아, 이층구는 아, 여기 없다, 갑자기 이 2층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나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층구는이는이친이친이층구는 제꺼 왼쪽 봐주실 분? 어, 작디모니 작디 오... 우리 큰 둘이야 안 봐도 돼. 한명 여기로 가는로 갔다. 이층 이층 올인가 아니야 저아 이층 이걸 뭐야? 저형을 잡은 줄 알았네. 뭐야? 나 순간 없어진 것 같았거든. 그래, 나 너가 났나? 결승 네안하오안달하 성공했나? 이다 잡았다. 어, 일창빛 나왔다 개구 조심해 봐. 옆 나왔다. 나 2창. 즈 갈게. 다매즈핀두 개. 반시있다안 된다. 어, 잡았네. 굿즈는 와, 개즈는 굿즈는 굿즈는 굿즈는 굿즈는 굿즈이 굿즈는 굿즈는 굿즈는 굿즈는 굿즈는 굿즈는 굿즈는 굿즈는 굿즈는 굿즈는 아즈는 좋아요 기믹 삥 어이 반신 조심 오. 작업이 상당히 적극적이네 여전방 야짬방4 하나 이번창 하나 이번창 크레이 이번창짤 사다리 삥 하나 삥 두개 하나하나 작은 하나 안 고사 옆두 적대로 도 적대로 도 적대 하나 적대 하나 작통 으로 하나 적대 하나 작통 하나 적대 하나 우리 대구에 근위 증상 맛있어 조심하고 작은 없고. 아니, 어니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와, 진짜 아, 진짜 또나왔는 오란 시간... 큰정간 오란 시간... 어디야 아, 오른쪽에... 주정간 반인데... 오란 시간 반? 알진 이거 우아이저 응? 아, 네, 응. 아, 저건 클랜 레더야. 와. 클랜 레더는 이제 클언으로 옛날에 점수 많이 땄으면 가능한데.